아니에요 아니요아쫌 치지마! 저는 이쁜 드라마 하면서 욕이라는 걸 처음 해가는 걸? 싸가지 없는 년이 뭐이개 <웃음> 뭐, 같은 년아 <웃음> 뭐이 XXX 년아 <웃음> 아이씨 이씨끼야 새끼야 야 XX 너야? 그대가리 피도 한 마린 년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허쭈거리 한다는 년이? <웃음> <웃음> 아이씨 무서콜너 그냥 자고 있어 이 새끼야 아! 아이씨 저씨그탄산인데 <웃음> 가족 같은 동생인 가 알겠는데 가족 같네 걔는 씨..야 저 새끼는 너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밖에 없었거든? 씨 언니 너 알아? 언제 봤다고 그 더러운 손을 뒤밀어 손가락도 씨 잘리고 싶냐? 제발 그만! 야, 야. 아우 시끄러 신종 또라인가 씨. 아우 씨 뭐, 까버릴까 씨넌 원래 개씨지 x 전이야 까지 마씨 아우 씨 아이씨 누구야? 야 그럼 너는 그 새끼랑 단둘이 놀고 사귀고 다 하지 우리는 왜 부르냐? 너다 처먹어, 씨. 아, 있어, 저기, 저기. 다른 동네 미친놈이 있어. 아, 나 바빠. 아 씨, 왜 이렇게 안 내려와. 아 씨. 아, 진짜. 씨. 가세요. 가세요. 가세요. 어? 왜, 그 새끼가 어떻게 했어? 어? 그럼 그지 같은 새끼한테 그딴 걸로 차인 게처 울리리냐고. 뚝안 그쳐, 진짜? 짜증나게 야이둘둘다좀 빠져있어 벌레새끼 내가 맡을주니까 어... 야! 말 다시, 어... 다시 어, 돼, 아, 야, 씨. 씨. 정신 안 차려? 이렇가야 <웃음> 그지 같은 일이지 마 아이씨 아이씨? 아이아이아이아이아아아 아이씨,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야그 새끼 내가 죽여줄 테니까 오복집으로 와. 깜짝이야, 깜 갑자기, 갑자기, 와, 진짜 이 미친 녀들 진짜. 그강 PD 개 새끼 내가 죽여줄 테니까 일단 오복집으로 와. 아, 이거씨. 아씨. 와이씨, 벌 미친년이. 야저 새끼랑은 앞으로 같이 일하지 말아줘 감이 없다.